So, 이러면 m a n 도 u n t i e Nimdo Sinto m i l i 을 Adilco. Why, 데요